안녕? 밥슬이야 여기저기 맛집 찾다가 요새 내가 알바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배민커넥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신박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내가 사놓고 시장 볼 때나 쓰는 로드 자전거도 있었어. 교육 한 시간만 받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고 어플 열고 자막 나오는 순서대로 찍으면 돼. 운행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배달이 가능하지. 승인을 기다려주세요. 문자가 옵니다. 시간은 자동으로 나와. 아 문자 왔다. 거의 뭐한 3초 만에 옵니다. 3초 재봤어? 어? 점프는 것... 첫 번째 집은 짬뽕집이야. 배민 라이더스도 만났지. 여기서 원래 가게 도착 버튼이 있는데 그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픽업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이제 들어가면 픽업 뭐 8분 나오 이런데 여기에서 주문번호 확인 누르고 그러면 여기 주문번호가 뜨고 여기에서 뭐 2단계 강렬한 맛7천원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영수증에 있는 이 번호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픽업이 되면 픽업 완료를 눌러요. 그리고 지금 경로를 확인하려면 경로를 누르고 여기에서 보면 뭐 이쪽,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가 전원 어딘지 아니까? 이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잘 들어 꿀팁이야. 모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핸드폰이 구형이라 많이 느려. 답답하면 하나 샀던가? 이렇게 모드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켜고 있던 모든 어플을 지우고 다시 배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면 이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 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비게이션은안 되나요? 내비게이션 됩니다 어, 요거를 누르면 뭐 픽업지 이제 이렇게 하면 내비가 뜹니다 내비의 단점은 찾길만 안내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뜨죠 출발 도착 지금 픽업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안내 시작 누르면 그대로 안내가 되고요 레비가 시작되죠? 친절한 주인은 직접 가지고 나오기도 해.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 집도 있으니 꼭 음식 나오나 잘 확인하고.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어. 픽업 완료를 누르고 그러면 음식 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저는 20분이 맥시멈이니까 20분 눌러요. 10분, 20분 상관없나요? 상관은 없는데 10분 하면 심장이 많이 쫄깃할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20분을 찍으면 마음이 느긋해지지. 생각보다 20분은 짧거든. 요 인도는 피해서 달려야 되는데 어, 나는 이, 이거 피해서 달리려고 한 거야. 어, 말 더듬는 거 아니고. 사람조심 차조심 골목길에서 길도 헤매기도 하지만 신주소 표시가 요즘엔 너무 잘 돼있어 걱정하지마 짬뽕은 뿌르면 안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야돼 아 더워 3,500원 벌었어요 또 전달완료 눌러야 돼요. 전달완료. 잊지 말고 눌러. 끝. 그러면 여기 이제 완료된 거에 어 5,000원짜리 였네요. 예. 오예. 이게 5,000원인가요? 거리별로 500m 넘으면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500m에서 1 5 k m 까지는 500원이 더 붙습니다. 오늘은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특별히 기본 요금에 1,500원 플러스 해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하면 얼마? 5만원 <웃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많이 뛰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또 대기가 떴죠 카페도 뭐, 아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웃음> 이제 여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번화가 주문이 많이 오는 그 가게 밀집 지역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클릭 클릭 합니다 <웃음> 클릭은 구독도 알람도 같이 하는 거 알지? 가는 동안 1초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보면 아우 <목소리> 사라지. 어 이거 봐요. 1초만에 없어지죠. 커피. 네가 이거... 아유 이거 말인데. 아유. <웃음> 오늘 일어날수 있나요? 놓쳤어요? <웃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맛집이 뜹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적으로 계속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 유, 유심하게 보고 있는 곳은 요 루비장이죠.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도 두번 정도 뜬걸제 눈으로 봤고 제가 못본 순간에도 물론 주문이 들어왔겠죠. 이 동네의 핫한 가게인가 봅니다. 자, 잠시 대기 중인 관계로 꼴팁판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에. 장갑 없으면 겁나 추워요 특히 자전거에다가 뭔가 씌울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죠 저도 이거 씌울 수 없는 자전거 거든요 이렇게 씌워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못 씌우니까 일단 장갑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이렇게 버프를 한답니다 이 버프 그리고 모자는 꼭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전거를 타다 보면 타이를뺐어요왜 군대 생각나시죠? <웃음> 자전거를 이렇게 타다 보면 여기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톱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 때문에 바지가 띠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타일을 맺고 양쪽에다가 다 기왕 매는 김에 같이 맨게 이게 생각보다 보온도 좋더라고요아그 와중에 떴어 경로 보고 어디야? 아... 아... 아... 이거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 도로 타야 되는데 이렇게 먼 거는 어, 동네와 동네를 넘나드는 구간인데, 이 조리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럼 저 5분, 5분 만에 여기 못 가거든요? 보면, 여기 1.3km인데 어떻게 5분 만에 가겠어요? 자전거인데. 그래서, 이 배차 요청이 안 뜨는 이유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도착 지점이 굉장히 좀, 뭐, 좀, 오르막이 심하거나 이러면 잘안 뜨거든요. 이거 봐요. 계속 안, 안 나가잖아요. 그죠? 아까는 막 1초 만에 사라졌는데, 어머, 여기 좀 떴었네. 어우 씨 여기 산인데 안 가요 못 가겠어요. <웃음> 먼건 가지 마. 초록산 근처도 가지 마. 오르막 올라가다가 심장마비 걸려. 어, 어, 어, 어, 어. 가고 싶다 루비정. 자 거치대 이게 필수 아이템인데요. 거치대가 꼭 필요한 이유. 자전거를 한 손으로 타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도도 봐야 되는데, 여기 지도가 계속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내 위치랑, 그리고 그 도착지 위치랑. 보는데 이렇게 보고 갈순 없잖아요 내가 모든 지역을 다 알지 않는 이상 무조건 거치대는 필요합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주머니에 넣으면 안돼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언제 띵동 소리 나면 자전거 이렇게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보고 그러면 그 시간이 더 걸립니다 주머니에 넣으시면 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 한번 넣었다가 빠졌어요 오소울뼈국기네 어 이건 제가 잡았어요. <웃음> 지금 말하다가 잡았어요. 고고! 고고! 나도 핸드폰 세번 정도 떨궈서 지금 핸드폰이 다 아작이 났지! 하지만 쓸 수는 있어. 계속 대민을 할 거니까. 횡단보도에서는 웬만하면 끌바 하고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장비 소개를 해줄게. 가방 설명해 드릴게요. 가방이 어떻게 이건 됩니다. 무료예요. 아, 이거 보증금 받습니다. 모자, 가방 그리고 안에 비옷이 들어 있는데요. 이배지도 물론 같이 들어 있고요. 이게 안에 약간 이렇게 이게 방수 가방이고 여기 보온, 고온. 보온도 같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안에도 이제 판대기가 있어가지고 음식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설계는 한것 같은데. 이렇게 네모나게 개인 소지품은 여기다가 꽂을 수 있게 포켓 수납도 잘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왜 우리 중국집 철가방 있죠? 이기 보면 칸막이가 나뉘잖아요. 그 이게 배달을 한 건만 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두 건씩 할 수도 있고 많게는 세 건씩도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건은 평상적으로 가능한데 음식을 만약에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네모난 음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 동그란 음식도 있고, 이렇게 막 봉지에 싸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음료도 있고, 음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 칸막이 파티션이 있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배지를 원래 가슴에 달게 돼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여기다가 배지를세 개를 다 달았었거든요. 근데, 배민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매뉴얼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 그냥 달으라고 옷이 이제 뭐 솔직히 배치보다 옷이 비싸잖아요. 구멍 뚫리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옷들이 많으니까 여기 가방에다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둘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마다 제가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달아줬습니다. 아주 안정성 있고 좋아요. 어차피 이 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배치가 없어도 내가 배민에서 온지다 알아요. 배민에서는 요거 좀 수정해 줬으면 좋민 듣고 있나? 파바로 코를 여기다 쳐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떨어질 위험이 없잖아요 자전거 타다 이거 떨어지면 진짜 저 가다가 이렇게 음식 다 쏟아버릴 뻔했거든요 한번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직접 뛰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는 배치. 꼭 참고하도록 해전 이제 다시 가볼게요 돈 벌러 아유 배가 고파오네 <웃음> 어, 엉덩이 라인 섹시하지 뭐야 그러면 너네들도 살 찌울래? 내가 처음으로 가서 리뷰한 밖에서 밥술 한잔 가게야 역시 배달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지 친구가 있네. 내가 더 빨리 골, 골, 골! 저렇게 까불다가 결국엔 핸드폰 떨구지. 어. 내 핸드폰. 눈물이 난다, 눈물이. 면 여기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이 위치를 손님들도 똑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쯤에 왔는지 알고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름을 <웃음> 보고 있었어 다른 네. 입니 <웃음> 클릭 끝! 아, 제 핸드폰이 더막 액정이 나갔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 같아요. <웃음> 마지막 배달이 끝나고 루비정을 가봤어. 번화가는 아니지만 왠지 고급져서 비싸보이더라고. 블로그 맛집인지 아니면 진짜 맛집인지 내가 먹어보고 얘기해줄게. 투비컴피뉴 안녕. 좋아요, 구독, 코코.